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고익수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보톡스의 내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톡스도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톡신에 대해서 몸에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체들이 생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맞는다든가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뭐 이런 식의 시술들을 하시는 곳들이 꽤 있어요 보통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얼굴 전체에 굉장히 많은 희석한 용량으로 전체적으로 까는 그래서 살짝 붓는 것을 유발하는 그런 식의 시술들을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는 경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맞는 경우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번에 정확한 용량으로 우리가 한 10유니트의 정도를 넣어야 되는 곳에다가 한 2, 3유니트를 넣고 효과가 부족하면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방식의 시술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자주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한 17, 18년 동안 보톡스를 넣으면서 제 환자 중에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발견된 환자들은 사실, 세네명 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0.23% 정도 되는 그런 유리고, 그리고 이분들조차도 여기서 맞고, 딴 데서 또 맞고, 그리고 뭐, 뭐, 2, 3일, 2, 3일만에 한번 심하면, 2, 3일만에 한 번씩 맞을 정도로 너무 자주 맞았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 생겼다고 해도 굉장히, 나중에는 그, 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정도지 주사를 놓고 아예 효과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 사이트에서 보면은 눈가를 맞았는데 내성이 생겨서 종아리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눈가에 대한 보톡스는 보톡스 용량 중에 가장 낮은 용량을 써도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종아리, 물론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쪽 종아리 안쪽에 넣어도 반반 정도 넣어서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병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는 용량 정도로는 그리고 그거를 톡신 풀이라고 하죠. 한 2개월 정도의 그 톡신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어, 제대로 맞는 보톡스에서는 사실 항체가 생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내성이 위험 무섭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톡신이 안안 안 나지는 한 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내가 만일 뭐 오늘은 눈가를 맞고 싶은데 아 생각해봤더니 다음 주에는 뭐 종아리를 맞고 싶어 요 이런 식으로 놓지 마시고 한 번에 눈가와 뭐 사각턱 종아리를 한 번에 놓고 그다음 에 최소한 2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시 맞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쓰신다면 제대로 된 용법으로 쓰신다면 내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종아리를 맞다 내성이 생기면 종아리 눈가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기면 전혀 다른 것도 다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간단하게 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톡신을 제대로 시술 받아서 내성 걱정 없이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성을 없애려면 내성이 안 생기려면 너무 자주 맞지 말고 그리고 너무 고용량을 맞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잘 지키시면 내성 걱정 없이 보톡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